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하둠의 영역 Q&A 영상이 되겠습니다. Q&A를 혼자 하니까 조금 이상해서 아리따운 여성분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하둠의 영역 입장이 안 돼요. 어떻게 들어가죠? 하둠의 영역은 60레벨 이상 메디아 퀘스트인 왕위의 정당성이라는 퀘스트까지 클리어를 하시고 하둠 퀘스트를 받아서 하이델로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왕위의 정당성은 랩 60일 경우 자동 으로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퀘스트입니다. 퀘스트 받아서 깼는데 안 들어가져요? 균형의 도를 얻을 때까지는 하이델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 하둠의 영역 음식 버프 적용됨? 음.. 돼? 빛의 가오 차는 거랑 성수 제작 게이지 차는 거 수치 어떻게 알았어요? 음... 그건 이 친구가 대답해 줄 겁니다. 문제 중엔 다 성수 한 개면 몇분 정도 사냥 가능한가요? 직업에 따라서 사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3단계는 3분에서 5분, 2단계는 6분에서 10분, 1단계는 12분에서 20분 정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냥하면 빛의 가오가 달른다고 하던데 많이 잡으면 떨어지나요? 사냥하는 모업의 개체 수는 관계가 없고 성수 한 개는 경험치 695만 내외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 하둠 가서 사냥하는 게이득 필드에서 사냥하는 게이득 경험치 올릴 거면 하둠이 게이득. 하둠 빼면 토벌이. 게이득. 아무것도 없으면 쌈노이득. 와, 형, 이과, 공대. 왜둘중 하나라고 생각하지? 둘 다일 가능성도 열어둬. 빛의 가오 채울 때 광원석 합성해서 상위 광원석으로 먹이는 게 이득인가요? 날로 드시는 게 이득입니다. 하둠의 영역, 들어와서 퀘스트는 깼는데 어디서 사냥하나요? 하둠의 영역은 공방, 지식, 합계가 높은 곳이 가장 좋습니다. 모르시면 사우닐 캠프나 마녀의 예배당 또는 칼페온 신전을 추천하겠습니다. 형, 무과금인데 하둠 나왔어. 나 접어. 우리 같이 접을까? 하둠의 영역 핫타임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하둠 사냥할 때 경험치 버프 받으면 더 빨리 끝나서 손해 아닌가요? 나 먼저 퇴근한다. 사냥꾼 연금석 먹히나요? 네, 사냥꾼의 연금석 적용됩니다. 행운의 연금석 먹히나요? 없습니다. 암흑주화 얻었는데 어디다가 쓰나요? 암흑주화는 현재 마을에서 우두머리 파편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에서는 뭐하는 건가요? 60레벨 이상의 캐릭터가 읽으면 경험치 300만을 줍니다. 균형의 돌 얻었는데 강화는 어떻게 하죠? 하둠에서 사냥을 하거나 흑정령 1일 퀘스트로 혼돈의 결정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혼돈의 결정으로 강화를 하게 됩니다. 다음 업데이트 때까지 하둠의 영역 공략 영상은 없다면서요? 야래야래 이건 공략이 아닙니다. Q&A일 뿐이죠. 균형의 돌 강화 몇 퍼센트가 이득인가요? 전 100%충입니다. 확률은 성공과 실패 두 가지밖에 없죠. 하둠의 영역 첫 업데이트 때 우로엔의 상점에서 장비 파편을 팔았는데 이거랑 하둠의 영역이랑 무슨 상관이죠? 태고의 힘이 물음표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하둠의 영역이랑 토템이랑은 무슨 상관이죠? 아무래도 퍼어비스 직원들 보너스가 나가는 달이 아니었나 싶네요. 하둠 지식 만렙이 몇인가요? 현재 하둠 지식은 생물은 5까지 오르고요. 구조물은 2까지 오르는 상태입니다. 빛의 가오 몇 단계로 사냥하는 게 이득인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지식 자극을 하려면 1단계로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업데이트 때 3단계도 지식 보너스 경험치가 추가되기 때문에 무조건 3단계가 이득입니다. 형펄러비스 직원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태구의 힘 업데이트 언제야? 곧 이라고 써있었습니다. 광원석 없는데 어디서 얻죠? 토벌이요. 토벌 지겨운데 다른 곳은 없나요? 토벌이요? 아니, 토벌 말고 다른 데는 없나요? 토벌이 있습니다. 형, 몇 살이야?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